할로겐에서 벗어나고자 브라비오 자기인승 LED로 변경하는 케이스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LED로 변경할 수 있는 것과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점 그리고 다양한 차종을 지원하기에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할로겐은 H7, 9005등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H7은 A, B, C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LF 소나타는 H7A 타입으로 전용 브라켓과 함께 장착됩니다. 더스트캡을 제거 후 기존 할로겐 램프를 탈거합니다. 전용 브라켓과 함께 LED를 장착합니다. H7A 타입의 경우 9,000호 규격과 비교해 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한 조사각 조절을 진행합니다. 현행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사각 조절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트 작업 시 조사각 조절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로 비춰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이트 색온도가 바뀐, 달라 보이죠? 자동차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 후 QR 코드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입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